여러분, 안녕하세요. 부평구청 아나운서 홍현미입니다 2022년 첫 브이로그잖아요. 그래서 저희, 어, 부평구청 우리 유튜브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잘 나갈 수 있는지 구독자 수 10만, 20만, 나가서 한 50만까지 병나의 머리에 있는 사로집에서 그냥 운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. 평소에 이렇게 머리 그렇게 믿는 편은 아닌데요. 재미로. 또 우리 유튜브 채널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앉으면 되나요? 좀 4월 달부터는 바빠지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나오긴 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좀 체력 관리,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, 이런 게 필요하다고 나오긴 했어요. 여기서 움직이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. 변동수들이 있어서 내가 움직이는 거든 아니면 회사 내에 뭔가 변동수들이 많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이제 뭔가 따라가면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됐지 크게 무리가 되는 건 없다라고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이로그 같은 네. 것도 이제 많이 찍고 있거든요. 음.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되려면 어제 채널이 커져야 되니까는 음. 너무 이제 좀 지루하고 좀 따분하게 느낄 수도 있다게 조금 발전할 수 있을까? <웃음>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음.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. 음. 7장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든지 네. 발전적으로 갈지. <웃음> 그리고 핀탁. <핀땅>. 음. <웃음> 근데 좀 제한적인 게 많은 거예요 이게? 아니 그렇진 않아 제가 어. 하고 싶은 거를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음. 이제 저 스스로가 뭔가 음. 좀 어, 왜냐하면,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어. 지금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내 안에 선이라는 건 있어보여요 네. 네, 그러니까 <웃음> 왜그 옳고 그름이 있는 거 있잖아요 네, 네.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내 스스로의 제한은 있다고 나오긴 했거든요 음. 내 개인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뭔가 이슈가 될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. 그런 맞아요. 부분을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업그레이드가 되보여요 음... 일단 어떻게 보면은 어, 호불호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네. 되게 좋을 수도 있고 그쵸. 해줘도 괜찮다고 나오긴 해어요 제가 하고 싶은 했어요. 대로 음, 오히려 내가 좀 흥미있는 분야들이나 어... 어, 아니면 일단 내가 재미있는 거나 네. 그런 것들 한번 해줘도 음... 일단은 그런 유들이늘수 있는 他<音>